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전문제 포버스가 한국의 자산가 랭킹을 발표했는데 1등이 누구겠습니까? 대체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찍! 털렸습니다 <웃음> 1등은 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입니다 저희와 같은 투자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은 김병주 회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생소한 사람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가 가진 자산은 요 97억 달러 원화로 약 12조 8천억 원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보다 무려 2조 원, 2조 원 이상 더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병주 회장이 누군지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김병주 회장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누르고 국내 자산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나의 현실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누구일까? 김병주 회장, 그는 돈이 될 만한 기업에 투자하고 그 돈을 몇 배로 불려서 다시 해소하는 투자 전문가입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제조업이나 삼성전자는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이나 서비스를 파는 기업, 뭐 호텔운용 이런 것들은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를 파는 기업을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요. 260억 달러 원화로 약 34조 원돌을 굴리고 는리 있는 동북아시아 최대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서를 지난 2005년도에 설립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끌고 있고 현재 그가 운영하는 MBK 파트너서는 아시아 최대 물론 세계 5대 사모펀드 반열에 오르는 회사로 성장해 있습니다. 34조 원이 넘는 돈을 굴리고 있는 이 MBK 파트너스에는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전세계 연기금 150곳 이상으로부터 출자받고 있습니다. 즉펀드로 돈을 같이 투자해서 어떤 기업에 다시 투자하고 그 돈을 해소해서 남는 이익을 다시 나누는 거죠. 자 이렇게 2005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 3개국에 64개 기업에 투자했고요. 해당 기업들의 총 매출 규모는 500억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매출 규모입니다. 500억 달러니까 우리 원화 기준으로 60조 원이 넘겠죠. 매출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의미. 김병주 회장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누르고 국내 자산가 1등을 차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건데 알다시피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한국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재용 회장의 재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회장보다 김병주 회장의 자산이 2조 원이 더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것은요 한국의 10대 부자 가운데 1등인 김병주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해하면 더욱 또렷해집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인 김병주 회장을 제외하면 2등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3등은 서정진 셀트리온 제약회사죠 셀트리온 명예회장 4등은 권혁빈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 5등은 김범수 카카오장 6등은 홍나희전 리움 미술관장 이쪽은 뭐 삼성그룹 계열이죠 7등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자동차 만드는 8등은 고 돌아가신 김정주 넥슨 대표 게임회사 넥슨 대표의 자녀인 김정민 김정년 자매 9등은 조정호 메리체 금융지주회장, 이쪽은 금융업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10등은 이부진 호텔신라대표, 호텔신라도 서비스업이고 또 삼성그룹의 일원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요. 9등인 조정호 메리체 금융지주회장을 제외하고 나면 모두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즉, 공장을 짓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보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훨씬 더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세 번째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즉이 같은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나의 현실에 적용해야 하는지. 자 이것은요. 로봇 밀도를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수 있는데 로봇 밀도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1만 명당 로봇은 몇 대인가라는 것이 로봇 밀도인데 자 지금 그림에서 나가고 있는 것은 2020년 기준 산업용 로봇 밀도 국가들입니다. 상위 랭크 국가들인데 상위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 제일 왼쪽에 있는 국가가 1등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2등, 3등, 4등, 5등, 6등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죠. 자, 그런데 한 눈에 봐도 1등이 압도적이죠. 2등, 3등, 4등과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1등 국가가 누구라고요? 대한민국입니다 <웃음> 정말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가 932대입니다 단연코 1위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까요? 2등은 싱가폴입니다 605대 한국의 로봇 밀도는 2등인 싱가폴보다 2분의 1 이상 많습니다 3등은 일본 390대 4등은 독일인데 3등이든 4등이든 일본 보다 독일보다 한국은 거의 2배 반 이상 로봇이 많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요 전세계 산업용 로봇 대수 추위입니다 이것도 2020년 기준인데요 자세히 안보이시겠지만 이미지만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20년 기준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은 무려 300만대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겠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더욱 증가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사람들의 일자리는 로봇에 밀려서 줄어들 것입니다. 노동자가 하나도 없는 공장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직업도 많이 생겨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줄어드는 일자리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고 하면 비제조업 쪽이겠죠 로봇을 관리한다든지 로봇을 기획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 비제조업 쪽이겠죠 일반적인 직업은 아니라는 거죠 아주 부가가치고 높은 고급 직종의 일자리는 더 생겨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대신에 로봇을 고용하는 기업들의 생산성과 이익은 실제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챗봇 뭐 이런 등등 어지간한 검색도 로봇이 인공지능이 다 하잖아요 이런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을 중심으로 좋은 기업들은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이 계속 이익이 좋아지니까 내 투자한 돈도 많아지겠죠. 특히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경쟁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학부모들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투자하는 사교육비가 10년, 20년 후에 정말 중요하고 그때도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교육비, 그것 때문에 저축도 못하고 노후준비도 못하는 그 사교육비를 다르게 다른 목적으로 저축이나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녀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30대, 40대, 50대는 물론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 60대 이후에도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투자에 대한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자산가 랭킹을 보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등이 아니더라 그 깜짝 놀랄만한 뉴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적용해야 할지를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